8,400, 8,600, 8.6, 8.4.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어, 실제로 되고 있고요, 어, 되고 있고요. 만약에 8,400이 깨진다고 하면은 어, 이제 8,200까지는, 8,200까지는 쭉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채널의 영향도는 어, 영향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끝지점이 이제 8,400입니다. 8400 여기 8400 닿았다고 해서 요런 식으로 갈... 갈까? 갈까? 글쎄요 저런 식으로 가는 것보단 차라리 여 말씀드렸다시피 이 8600에 대한 지지가 원래는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8600안 깨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움직임 가져 나가고 있다가 이제 깨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8600 뚫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가면은 꼬리 달고 쭉 빠질 수 있겠죠. 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여기 안에서 움직임 충분히 가져 나갔다가 어,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8600 어, 저항 뚫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나오면 좋겠죠. 요러고 어, 가다가 쭉 가면은 충분히 매물대 쌓고 가면은 조금 강하게 어, 한번더지 여기 테스트를 주더라도 강하게 반등을 다시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어, 자리에서는 좀 매물대를 쌓으면서 싸움에서 가는 게 차라리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으로 들고 갈만 애들 위주로 조금 본 다음에 어 조금 오래 들고 갈 만한 애들이 뭐가 있을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메이저 위주로 봤잖아요, 메이저 코인. 어. 원래는 뭐 이더, 에이다, 리플, 뭐 뭐야 또뭐 있어? 이오스. 아무튼 이런 메이저 위주들 위주로 뭐 이제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 애들 막 200만원 가다가 이제 10얼만 10 하니까 어, 이제 메이저 위주로 주워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솔직히 저는 메이저 코인들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메이저 위주 자 봅시다 옛날에 메이저 17년도에 17년도에 메이저 코인들이 올랐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은 이제 뭐 대부분이 들 그때는 로드맵 상의 계획만 있었어요 계획만 우리 17년도에 뭐할 거고 18년도에 뭐할 거고 이 붕괴는 뭐를 할 거고 뭐 업데이트를 <웃음> 할 거고 막 하는데 그 결과들이 하나둘씩 다 나왔단 말이에요 메이저 코인들은 다뭐 실제로 뭐 업데이트가 되건 말건 그쵸 어, 로드맵 상의 그 마일스톤들을 다 찍고 결과들이 가다 나와버렸어 근데 지금 얘네가 구상했던 로드맵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 애들이 뭐가 있죠? 이, 메이저 애들이 말했던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기들이 청사진을 그려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 거야 해서 로드맵상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만든 게 없잖아요. 만든 케이스가. 어, 이더는 이미, 이더는 애초에 플랫폼 자체가 어, ERC 기반으로, ERC 기반으로 이미 그 비즈니스 모델, 얘네가 만, 얘네가 구상했던 그 사업 모델을 갖추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 뭐그 스케일링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확장성의 문제를 지금 어,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거 기존에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그 블록체인의 완결성, 그쵸? 블록체인의 완결성, 개발진의 스펙 이런거죠? 아, 그리고 뭐, 로드맵 어, 그리고 뭐 뭐, 뭐야, 투자, 투자를 한 투자사들, 백그라운드, 이런거 맞죠? 다 쓸데없어, 다쓸모없어 지금 뭐, 뭐야 뭐 몇백억 몇백억 몇천억 수자 받고도 자기 자체 비즈니스 모델 못 만들어서 망한 프로젝트들이 수두룩해요 BM, 비즈니스 모델 어. 돈못 만들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리플 차트는 뭐 요거 보고 있습니다 요거 원래는 314원 310원 여기였죠 314 310원 이제 지지구간이 여기였어요 여기 요지점 어. 결국에는 이제 300원 부분까지 빠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은 뭐, 이게 사이퍼 패턴인데요. 사이퍼 패턴으로는 한 300원, 300원에서 295원 정도가 이제 그 패턴에 의한 반등 자리에요 어. 비즈니스 모델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b m 은 좋아 비즈니스 모델 좋은데 어 너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커 너무 커 어, 너무 큰게 문제야. 너무 커서 넘어야 될사 산이 너무 많아. 네, 넘어야 할사이 너무 많아요 리플을 리플을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면 진짜 기획에 들고 가든가 어, 아니면 다른 코인을 콧물이 <웃음> 막흘러 <흘러오시지? 웃음> 다른 코인을 타든가 해야 돼. 근데 언제든지 얘를 대체할 만한 지금 그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진짜 가장 큰 리스크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리플은 <웃음> 얘 모델은 뭐 잘못된 거 없어 b 니 s 모델 잘못된 거 없고 그리고 실제로 뭐 뭐야 잘 굴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어,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국가주도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국가주도가 어, 국가주도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어, 비자나 어, 뭐 다른 국제성금 관련된 어떤 그 대기업들이 바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그냥 블록체인화 시켜버리면은. 대체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